지금 심장이 어떠세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느냐 계단으로 내려가느냐 오늘은 힘들어요 걸어 내려갈 거왜 탔는지 출근하는 길 뻥집이 보여요 고민을 합니다 i all b a 지금 뭐 하시는.. 짱만 들어 우리 머리는 액세서리가 아니다어 칼이.. 칼이.. 칼다 하나.. 파이팅 하세요 하나 둘.. 셋 DIY라고 말죠 so 사람은 머리를 써야되는 오늘도 열심히 사시네 술 드셨네 나바상에 아, 나오지 않냐? 어.. 됐다 이야.. 음. 이거 마트에서 살려고로 만십만 들 거야. 근데 빡센 사람 어떻게 해? 나 어떡해요? 그래서 어, 내가 방금 어제 방금 샤넬에 들렸어. 요 샤넬에 들렸다고? 요 샤넬에 들려가지고 이걸 갖고. 왔다고. 샤넬에 샤넬에 들려가지고 이걸 갖고 왔다고. 뭐, 가브리아, 나 무슨 가브리야 몰라? 가브리? 제가 새로 왔는데 지금. 향수 냄새 맡기 기분 좋으라고 어, 하고 버리지 않나? 이거. 이거 아, 얘기 해야겠다. 짠. 어 오늘 새로 새로 오셨는데 어, 기분이 어떠세요? 저 이렇게 해야 될고요 와플이란? 네 여기 준비해 드릴게요. 서비스란?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앞... 많이... <웃음> 앞으로카고어이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나 <웃음> 언제부터 출근하죠? 다음주 화요일부터 출근합니다 파이팅 뭐해? 일안나냐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고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사십이자 좀 했으면 그지. 되게 동안이에요, 근데. 아니지, 야 민증 검사한다니까 목이 편해져하고 아, 아니요. 홍콩이지 아, 여기가. 역시 홍콩 남방 직원. 저희가면 버거킹 있어. 버거킹. 저쪽에 아, 버거킹 있고. 여기 진짜 맛있어. 여기가 머리를 그렇게 잘 잘라. 오. 미스터 헤어 네, 좋은 도와드리겠습니다동명차 하나 준비해 드릴게요. <릉> 혼자 일할 때 가장 서러운 건 뭐냐면 아플 때 서러워요 그죠? 시간표를 어떻게 이렇게 거지가 치지 않았으면 아우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끄럽니? 너무 시끄럽다 여기 차단기 있는데 내려버려? 나 배고파서 편의점 가는데 손님 안 오겠지? 어? 가나? 아이. 먹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녕하세요 되겠지? 빨리 안다하세겠다배하파사발면하나먹으려하세는데녕하안 배고파. 아, 하나 아. 오겠지? 아. 또 있어 또있안 있어. 미쳐버리겠네 진짜 라이라이라이 <웃음> 안녕하세요 네 주문 도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좀 화났어 나 배고픈데 만천 원짜리 돈까스를 먹겠어요 팔천 원짜리 우동을 사 먹겠습니까 응? 어? 내가 비싼 걸 먹자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나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가지 사발만 하나 먹을라고 그리고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에요 광고 들어오면 이렇게 안찍습니다 얘는 밥먹는데도 시끄럽니 밀크티 여기다 담아드릴까 따뜻한걸로 드릴까 차가보러 <웃음> 아이스 밀크티 하나 드릴까 <웃음> 맛있게 드세요 <웃음> 원래 라면은 불어야 맛있어요 라면 면발은 아, 땡땡 불으라고 있는거고요 우리가 그 라면에 물을 붓는 이유는 면발 불어라고 불어 터지라고 뜨거운 물을 넣는 거지 라면은 불어야 제 맛입니다. 음 씹을 게 없습니다. 입에 들어간지도 모르게 먹고 먹고 넘어가요. 그리고요. 요 며칠간에, 어, 저희 이메일로 알바를 하고 싶다는 메일들이 많이 왔어요. 왜지? 광고 문의가 들어온 게 아니고, 알바를 하고 싶다고 이력서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광고가 안 들어오고, 알바 이력서가 들어와요. 나는 사장이 아니에요. 사람을 뽑고 말고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이메일, 이력서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이제 뭐 뽑을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 광고가 안 들어와?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저희 집도 많이 추워요 따뜻하게 보일러 빵빵 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